네 저는 이관련다 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의 상향등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가끔은 상향등을 잘못 사용해서 맞은편 운전자의 눈을 부시게 하고 일시적으로 앞이 보이질 않게 하는 소위 눈뽕으로 사고 위험을 높이거나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뒤에서 쫓아오던 차가 꽁무니에 바짝 붙어서 상향등을 번쩍거리면서 위협운전을 하는 바람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상향등을 켠 상태로 운전하는 일부 운전자들 때문에 화가 나 할 때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패싱라이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특히 야간 운전 중꼭 필요할 때 상향등을 사용해서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상향등을 잠깐 켰다 껐다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소통방법인 패싱라이트의 사용방법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마주오는 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달려올 때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강한 빛을 조이게 되면 다시 시력이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이 3.23초나 걸린다고 그래. 만약 시속 100km로 주행 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눈을 감은 상태로 거의 100여 미터를 달린 상황인 셈이고 앞에 차나 장애물이 있었다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 되는 거지. 이런 상향등도 사용방법을 이해하고 또잘 사용하게 되면 반대로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 그 방법을 패싱라이트라고 부르지만 이런 방법은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되거나 또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 오래 동안 운전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소통 방법이고 좋은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 주려고 그래 첫번째 어두운 커브길을 지나갈 때 앞쪽의 상황이 분별이 힘들고 커브길을 돌기 전에 맞은편 차선에서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는 운전자에게 코너를 진입하는 차가 있다는 것을 알리거나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지를 알려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할때 두 번째, 는 지하주차장 진출입할 때 진출입로의 경사각도가 커서 진출입 차량의 파악이 어렵거나 진출입로가 곡선으로 꺾여있는 경우 상향들 깜빡여서 차량의 존재를 미리 알릴 때세 번째, 황색신호에 진입했을 때 교통법규상으로는 속도를 줄이고 멈춰서야 하는 것이 맞지만 어쩔 수 없이 진입이 된 상태에서 정지 혹은 감속을 할 수가 없어서 반대 차선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해 사고 예방을 해야 할때 네 번째, 도심지 어두운 골목길에서 나올 때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어두운 골목길에서 나올 때 상향등을 깜빡여서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의 존재를 미리 알려 서행운전을 유도할 때 마지막 다섯 번째, 맞은편 차선의 정체 혹은 사고를 알려할때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맞은편 차선의 앞쪽에 사고 때문에 정체 혹은 2차 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속도를 줄여 주유운전을 하라고 알릴 때. 이렇게 패싱라이트는 여러 상황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지만 강한 불빛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하고 만약 잘못 사용해 단속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류에 처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잘 사용해야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상향등의 깜빡임은 일부 유럽 국가에서 양보 및 배려 의미로 의 사용되고 있지만 내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힘든 도로에서 상향등은 불편하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초보 운전자분들에게는 교육 혹은 누군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형성된 소통 방법인 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비요.